대박의 꿈을 안고서 주식시장에 입문한 지도 벌써 4년 남짓 되는군요. 그동안 참 많은 돈을 갖다 바치기도 했는데 이곳에서 이은 것이 비단 돈만 이었다면 이렇게 그뒤한 길이 씁쓸하지도 않았을 터입니다 잃어버린 젊은의 조각들과 그간 세상과 담을 쌓은 대가로 세상에 대한 공백을 생각하니 무척 안타깝습니다. 작은 모니터 앞에서 넓은 세상을 호령하려는 섣부른 모험이 이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마저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크리스마스군요.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줄 선물을 고대하며 걸리버 여행에 나오는 거인이나 신을 법한 금직막한 양말을 어디서 구했는지 며칠 전부터 거실에 걸어놓고 마냥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당장 현실의 무게와 고통이 너무 커서인지 도대체 그큰 양말에 무엇을 채워줘야 할지 아니 무엇이라도 채워줄 수 있을런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삶이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라면 이젠 그 막을 내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짊어가야할 것이 나뿐만이 아니기에 가슴은 더 아려옵니다. 왠지 오늘은 세상에 혼자 내 동댕이 처진 기분입니다. 비록 승부해졌더라도 그것을 깨끗이 승복하고 미련없이 떠나는 패자의 뒷모습은 한없이 안쓰럽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이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뒷모습이라 생각해 개인적으로는 멋스럽다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내가 패자였음을 깨끗이 승복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무척 초라해 보이기만 합니다. 바깥 공기가 찹니다 이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 암담합니다 오늘은 접시가 빠질 만한 깊이라도 있는 웅덩이는 피해야만 할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웅덩이를 보는 즉시 코라도 받고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나려 합니다 가슴이 애려 옵니다 불이 나면 재라도 남는 것이 인지상정 인 것을 일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마지막 재산인 삶에 대한 희망마저 무참하게 짓밟힌 채 이렇게 패인이 되어서 더나여니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제 자신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고생하시는 인들에게 마지막이라도 용기있다도 북도다 주고 싶었습니다만 오늘은 도저히 그런 사치스런 말을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여러분들 부디 대박의 꿈을 이루시고 행복한 한해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전 이제 떠납니다. 지금은 남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주식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와 같은 사례들의 귀 기울여,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음 주식 실패 사례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